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죠 치료비도 물론 익은이와 자칫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명적 질환 바로 암이죠 암 그래서 오늘은 돈파는가게가 생각하는 두 가지 옵션 즉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또 설령 암에 걸렸더라도 치료할 수 있을까 돈 파는 가게가 생각하는 두 가지 옵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최근 방송인 홍해글 혹시 아시나요 의학 박사 출신이죠 그 아내가 여에서대로 부부가 방송 활동을 같이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홍해글 씨와 그 안에 여 에서더가 방송에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홍해글 씨가 현재 암 투병 중이라고 하네요. 체육인 축구선수 가운데 출신 가운데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있죠. 홍해글 박사는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면서 자신의 폐암, 투병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홍해글 박사가 자신의 폐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3년 전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좌측 폐에 제법 큰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를 하면 누구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지켜보면서 미루어야겠다 수술하지 않고 폐절제 수술이 그만큼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홍박사는 수술보다 수술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의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절제뿐만 아니라 암종양을수술요법 수술로 절제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피가 나오죠 그 피가 수술 과정에서 내부의 다른 장기로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 수술을 한 이후에도 모든 암 환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합니다 어쨌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좋은 거죠 홍 박사는 그첫 번째를 우선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홍 액을 박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섭생이다 잘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암치료에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홍핵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과로 그리고 서텔에서는 면역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최근 3년 동안 3년 전에 발병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정상의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겠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악화할 조짐이 보이면 결국 수술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수술요법 없이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세포도 늘고 손상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처 진단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다 포함하면 두명 가운데 한 명은 일생에 한번 암에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발표인데요 암이 운이라고 합니다 암은 운이다. 즉 암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운이다. 운이 크게 좌우한다라는 건데요. 담배를 끊는 거면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절주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등 아무리 노력해도 암발병의 3분의 2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거나 반대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연구결과를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핵을 박사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고 또한 설령 암에 걸렸더라도 수술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요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노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암에 걸렸더라도 암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옵션은 무엇일까요 플러스 한 가지 투 플러스 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쓰는 것, 돈을 쓰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부족하지 않은 돈을 가졌는데 가진 돈이 줄어드는 것이 불편해서 못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오랫동안 안 쓰고 안 입고 모으기만 하면서 살아왔던 습관 때문입니다 그때는 물론 그래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컨대 써도 된다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돈을 쓸수 있는 시간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건강하게 활동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컨대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살아있어도 돈을 쓸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쓰는 것에 불편해하지 마라 내가 가진 돈을 쓰는 것에 불편해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돈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써도 불편하지 않은 돈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족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노후 준비에 부족한 재정을 가졌더라도 불려나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자족하면서 오늘 하루를 누리며 감사하며 즐기는 생활의 습관, 그런 훈련이 암을 예방하고 설령 암에 걸렸더라도 치료를 앞당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집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분들은 감사하게도 내 집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설령 아직도 집이 없다면 가능하면 집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주거 안정은 마음의 평화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꼭 비싼 집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비싼 집이 아니더라도 내 재정에 맞는 집, 시골이라도 좋겠죠. 정말 시골에 산다면, 도시에 오래 살다가 시골에서 산다면 자연이라고 하는 진실되고 거저주기만 하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집을 가지자, 큰 비싼 집이 아니더라도 내 재정행편에 맞는 집을 가지자. 또 집을 가진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연금으로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집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 여유,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세 번째는요. <웃음> 이게 세 번째라기보다는 2 플러스 1 추가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인데요. 노후의 주식투자 가능하면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라고 하는 것이 거저 돈 버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걱정과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건강도 잃고 돈 벌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주식투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년의 생김평은 본인은 물론 이거니와 자식들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은행이자가 너무 서운하다면 주식보다, 주식을 하기보다 위험 중립형 안정형 투자 상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연간 기대 수익률이 4% 5% 이내.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아주 작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아니라 이처럼 위험중립형 안정형 상품들은 변동성이 작아서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올래도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정말 즐길 수 있을 때여유돈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성향, 태도하고도 관계가 되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가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되 전문가에게 무작정 맡겨두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 자체를 게임하듯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게임을 하면 개인비를 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보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면 자칫 돈보다 건강을 잃기 쉽고 암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설령 암에 걸렸더라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 무엇일까요 홍해글 박사와 그의 아내 여에서드는 이런 말을 선문답 하듯이 자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감행조 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감 감은 감사하기 그리고 행 행은 행복하기 그리고 조는 조심하기라고 합니다. 즉 매일을 감사하고 매일을 행복하고 매일을 조심해서 살자. 자, 이것이 암을 예방하고 설령 암에 걸렸더라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돈파는가게 구독자분들도 매일을 감행조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